지지지지지. 미친 거 아니야? 너가 다리? 미친 거 아니야? 스타킹도 안 신고 오는 거 미친 거 아니야? 나 근데 양말 너무 웃기지 않아? 굳이 들는러다가 이거 좀더웃 양말 <웃음> 너무 웃기지? 아니 별로 안 웃겨 너 하나를 왜 이렇게 어 진짜 <웃음> 저희는 합장에 왔습니다 아 배고파 밥을 먹으러 갈 거야 오늘의 메뉴 간장게장 맛있겠다 진짜 나 이번에 치킨 대로 가면 나 진짜 제대로 살 거야 마치 <웃음> 회개하는건 뭐냐 나 제대로 살 거야 진짜 <웃음> 거의 햄버거 진짜 잘 먹거든 응. 햄버거가 맛있게 느껴지는 내가 큰일이야 야 햄버거는 나는 맨날 먹는데 거의 일주일에 사면 무조건 큰일 먹는데 큰일이야 <웃음> 오 맛있겠다 뭐대로 먹는 건 약간 그런 배려심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느껴간 약간, 약간 오만함이 느껴져야 하는 응.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응. 됐어 싶어 만족이야 만족 예뻐. 저는 동생을 쫓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뭘 찾으려는 건지 선생님 없는 건가요? 없어진 건가요 없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저 마음 완전이에요 <웃음> 저희는 길을 잘못 찾았어요 <웃음> 아니 잘못 찾은 게 아니고 아직 못 찾은 어요 <웃음> 아직 못 찾았어요 어 간판 어때? 어 넥스트? 간지 간지? 간지 간지 간판 오, 여기다! 와 찾았다! 뚜둔, 뚜둔, 뚜둔. 뭐 하고 싶어? 너 어떤 거 하고 싶어? 이게 인물 위주 이런 게 있대. 어. 필름이 들어있습니다. 흑백 네. 컬러. 우와, 야, 이쁘다. 색깔 되게 이쁘게 생겼다. 나 이런 거, 이거 하고 싶어. 이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? 이거 봐봐. 뭐 해봐. 오늘? 해봐. 어. 우와. <웃음> 아,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골목이 이거. 이찍 이거. 이 찍힌 거 이거. 힌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<웃음> 네, <그냥. 웃음> 아, 나 네, 그 이런 물건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... <웃음> 들어가 볼까? 네. <웃음> 언니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? 티거 몸만 빠져나가어 <웃음> 영혼만 빠져나간 티거. <웃음> 이스분 와 예쁘다 응? 많이 샀다 무거워서 가실 수 있겠어요? 팔 개아파요 <웃음> 팔 근육통 예상됩니다 <웃음> 어 언니 여기 봐 이걸로 한번 찍어볼까 필카로? 어쨌건 들어가서 이거 안 돌렸지? 아. 찍었어? 한번 찍었어? 돌려줘? 어. 와, 미쳤네. 개춥지? 어. 얼어 뒤지겠지? 지금. 니 네, 뒤질 정도는 아니야? 추워서 이거 돌리는 게 손이 너무 아파. 에바. 아니, 진짜로. 미안데 <웃음> 어, 진짜? 그냥 옆에 본 것도 이쁘다. 조금 나, 내쪽 봐봐. 난 그냥 내가 찍어야지. 마음에 <웃음> 아, 안 드냐? 아, 우리 이리잘 그리지 그리시면... 말고 이거 맞아? 맞아 아, 어, 바람 아, 제발 아무리 깻잎 머리만 내지 마 깻잎 머리 제일 싫어 깻잎 머리 제일 싫어 여기라고? 그냥 지나칠 뻔 했네? 어 <웃음> 완전 웃겨. 지나칠 뻔 했어. 아, 귀여워. <웃음> 진짜 예쁘잖아. <웃음> 진짜 예쁜 거 아니야? 어?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아니 전구로 어. 저 장식을 전구로 단게 너무 귀엽잖아. 그러니까. 어. <웃음> 어? 어. 짜자. <짜잔>. 안녕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, 여기 완성이다. 이뻐 이쁜데? 괜찮아. 이렇게 내려볼까얘참 너무 귀엽다. 양이 은근 많아. 뭐? 이잔 말이야 잔에 들어가는 향이 그잔 진짜 귀엽지 어. 아 귀여워 와 진짜 귀엽다. 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, a merry 아, a merry Christmas. And a happy new year 우후 또 뽑으세요 와 진짜 괜찮은데? 이거 무슨 잔이야? 근데 진짜? 아니 응. <웃음> 영화 볼까? 음, 야 이번에 이거 아니야? 이거 하나 먼저 먹어주나? 어? 이거 아니 진짜 왜냐면 <웃음> 이게 밥이잖아. 밥 먹고 디저트 먹어야지. 디저트 먹고 안 먹는 게 어딨어? 밥 먹기 싫다고. <웃음> 빨리 한 입만 먹어봐. 엄마 소원. <웃음> 근데 빵집에서 빵 종류 막 많이 보는데 아, 안 나가는 건 하루 나온면 마감 때 어떻게? 어, 이것도 되게 무슨 복선처럼 깔아주는 말 아니야? 어, 딜 거보다 이렇게 훨씬 많대? 어, 차라리 먹다니.